가지 야, 두지, 요 어, 지 잠깐 어, 플라... 아, 음, 있습니다. 오, 오. 도나도도나다나나나나이스나이스나스 이기 절대 뿌리면 안 돼. 온도는 절대 뿌이면안 돼. 할수 있어. 야깼 다, 깼 다, 깼 다, 약 다, 야 다, 깼 다, 깼 다, 약 다, 깼 다, 다, 다, 깰수있어 깰수있어 릴릭스하게 천천히 하면 깨. 내기다 내다내다내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ook a a 오 왼쪽 오른쪽 브리핑 해드릴게요. 택택 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스이 그리핑 했어야 되는 이거 아하. 네 레이저 피해 레이저 레이저 레이저 레이저 레이 자신 없으면 피 레이저 그냥 처음 필 하셔도 됩니다 오 진짜네 그렇게 아프지 나아 어, 지금 전망대가 지금 고니까이거잡히지않 그... 안, 나오지? 같아, 지금. 안, 안, 나을, 안 나올 아, 나. 나올 것 같으세요? 아마. 아마. 이제 건 나올 때. 어, 나삐삐삐삐삐삐마한딱 한번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똑똑. 아, 한 나올 때는 왼쪽 위로 올라이고 어, 이거 네번 나오는 거야. 이번 나오는 거야? 나나나 나. 나오는 거야. 네번 나오는 거야. 이 먹어야 돼, 그거. 그 뭐냐? 그 맛있는 거. 가 지금 달려 지금 달려. 커니가 죽고 싸울 수가 없는데 이거? 못사. 아, 못 레이저 레이저 레이저 아년이저코 네, 먹으면 절대 안죽어거기 검은색 검은색 검은색 검은색 네, 네 검은색 먹고 같이 옆에 붙을게요 아, 이게... 아. 어.. 죽네? 됐어 됐어 이게 나야 <웃음> 이게 <웃음> 한, 한, 근데 생추님 죽을 거 같은데요? 어 비구 한 번만 봐주시면 아 비구 없어 던졌어 던졌어 땡땡땡땡 땡기 기라 기라 기라 기라 기라 기라! 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나키키나키키 아들아곧기아려 아. 어. 아 왼쪽 거 왼쪽 아 왼쪽에 오른쪽 오른쪽. 저다다다가나지기 거. 여기 여기 여기 다가딱 그러니까. 하면 여기 빼면 되거든. 이렇게 이러고 아어 아, 그래, 그래. 다 아, 조심해. 아웃어 네. 조심해. 오, 형 키라! 보 보고. 이거 주지 마, 주지 마. 당겨서 아, 거 어, 허니언니한테 먹어 이때 그냥 이때 허니언니한 먹어. 이때 안 먹으면 언제 먹니? 그러네. 이거 밑에 어 광군대 먹어. 광군대, 광대 광군대. 이 레이저가 상도안 아프네. 진짜. 아, 우리 지금 2같아 쳤어, 2만 개. 아씨다 따라오네. 와, 나못 먹었어. 아니, 이니이니 내가 페이는데 시무, 시무, 시무, 시무, 우리 이거 있으니까 티움바바 빠져야 돼요. 팀무 주세요 지금. 이거 묶인가 깨지마, 깨지마. 이 빠져져. 이거 죽어 죽어 빼줘. 빼네야 돼. 죽어 좋더아뭐였어 왜냐면 여기가 흰 거프가 있었기 때문에 그 후프를 못 받아. 자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왼쪽 라고 와. 나 D라고 야지나아 D라고 야지 사기통은 할수라고 왼쪽으로 왼쪽. 빠져야돼. 빠져야돼. 한번더쓸수있죠 거. 오른쪽오른쪽는 거. 오어쪽으로 가는 거. 션먹어오케이 나이스 좋아요 레이저 레이저 한 오른쪽으로 가는 거. 든 어? 아, 왜 오른쪽으로 가는 거. 오른쪽오른쪽에려오른쪽에 가는 오른쪽갈게 오른쪽으로 가는 오른쪽으오른 오케이. 제발 조리가 그냥 가 그냥 가 그냥 가 오케이 왼쪽으로 안요 어, 왼쪽으로 포샤 왼쪽으로, 포샤 왼쪽으로. 포샤 왼쪽으로. 포샤 중다 포션 먹어 중다 포션 먹어 는다 왼쪽으로 비구 저한테 한 번씩 던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죠고가 어, 네, 천천히 시간이 안면서무엇면 감게 무조 무조건 습니다 이쁘다. 뽕뽕 뽕할수 있어. 와 오른쪽 오른쪽 끈 오른쪽 끈 올라가 미래 아직. 해골 계속, 까, 계속 아, 까는 중. 패난라고 이제. 쪽왼쪽으로쿠 좋아요. 패턴 보고 딜랄 거야. 아하 검은색 먹은 빠지고 빠졌다가 다 다시 옆에 붙어 있을게요. 아이고. 아찔나? 바로 레이저. 레이저 두 개만 안, 놔두면, 두 개만 안 편하네 오른쪽으로 오세 오른쪽 아, 방향. 방향. 오른쪽 어, 오른쪽 검 무슨 검은색 검은색 검은색 아았어 받았어 왼쪽으로 오세요 왼쪽 어, 왼쪽 베타베타타 어, 푸셔 깔아놨습니다 자기 할것 아, 같은데. 아, 어느 쪽으로? 이스 오른쪽으로, 오른쪽, 피빛, 오른쪽, 피빛, 오른쪽. 피빛, 오른쪽 피빛. 피빛. 피빛, 아, 나못 빠져 이거. 아니아니 잘했어, 잘할 수 있어. 포기하지 피빛 잘, 마. 잘할 수 있어. 어, 하고제 오른쪽으로 텔포하면 우리 왼쪽으로. 오케이, 왼쪽. 아, 잠깐만, 프레임 떨어진다. 그래픽 설정 낮추세요, 님들. 아다팀곧됩니다진기고진고 왔어. 팀게 게임하기 쉬워질 거예요. 응 야한번 튕겨 봐. 아도오튕기더라아니한번끊겨 저거 그래픽 낮춰. 한번끊겨기는 거야. 내 왼쪽까지 아파부터 계속 계속 친 건데 처음 생긴 건데 아직 안 무서. 아 오케이. <웃음> 그래 피피피피피 피. 어? 어, 내가 매년 웬만하면 검수 검수. 내가 먹으러 가. 내가 먹으러. 다시 아, 쪽에 있으세요. 다시 쪽에 있어. 다시 계속 무서. <웃음> 먹은 사람 없지. 이제 먹은 사람. 어, 어. 매동리 친구 세요왜왼쪽 가시 이거? 어은 나. 복은. 걸려. 아어하나트이계속계속 계속. 어계속 계속다 계속. 어 더욱 아리네. 어. 오. 오. 민껏 민껏 민껏 민껏. 가시 쪽으로 갈게요. 저 왼쪽으로. 가시 쪽으로 오세요. 아빨아빨아 음, 음, 아, 아, 어, 버려 버려 안 버려 빗고 안 하나만 버려 아걸 버릴 수 없어 아 오케이 좋아 좋아 사랑해 Hey I love you 아 절대 안 버려 아 음. 좋아 좋아 내가 중환이 있도 깬다 이거는 어, 오케이 오케이 깨진다 깨진다 깨진다 아, 주인... 진짜 어? 중환이 있어 아 오케이 버려 버려 버려 나 필요 없어 버려 버려 버려 이 살이 살이 린 거야? 이 신경 쓰지 말고 패턴 피 신경 쓰지 말고 패턴 피해 고 사줘서 그 신고 이제 우리가 우리가 한니까한 사람들 죽지 마. 나 살린다고 우리 패자들, 패자들 이거 빼줘야 돼. 빼줘야 돼. 이거 빼줘야 돼. 레이저야 레이저야. 할수 있나? 죽었는데. 그건... 아 이제 투션 돌았다. 이거 한, 한, 어떨 떨어, 이제 상거에. 떨어, 이제 상거. 입구 직전 한번 는데 시급히. 아꼭 한번 빼줘, 빼줘, 아, 이... 빼줘, 빼줘, 빼줘, 이제 빼줘, 이제 빼줘. 입구. 아, thank y o 이거저비꼬고아 좋아, 좋아, 좋아. 어머왜 뭐야 이거? 나 이거 이거 안 되는데 잠깐만 안 돼. 아이 이거 면 그거 직밭에서 나와. 괜찮아. 직밭에서 아, 나 오케이. 아 이거 심심심심심심심심심심심심심심심심심심심심심심심심심심심심심심심심심심심심심심심심심심심심심심심심심심심심심심심이심심 이거 어? 직각이 어? 나올 때가 됐는데 이 패턴이 나오면 그냥 희생 먹지 마세요. 검색만보면와나디업아 디겁 있었구나. 번, 그 때, 나. 이거 이거 그냥 왼쪽 골때봐. 왼쪽 쪽 왼쪽 올라가세요. 예, 그냥 뭐. 죽지 마세요. 피치 온에한 있어도 죽으면 안돼요 죽지 마요 레피 절대 먹으면 안돼 이거 웬만하면 시원스다 이래놓고 런거 여동기우 절대 드시더라고요 하나 데워 쿠타 먹이다 복근 아니고 다이다어 다시 새로 나온. 오른쪽으로 빠지세요. 레이저 어? 본연이 어플 나이힘에 줘. 오. 어, 거, 검은색, 검은색. 제가 먹을. 왼쪽으로 오세요. 왼쪽으시랑 <목소리가> 같이. 피피피피피 빠려, 다 빠려, 만져줘 오버치는 다 빠져. 할수 있을까? 아, 지금 지금 지금 레이저, 레이저, 레이저. 같은, 레이저, 못이것 같은데, 웃을 것 같은데, 될것 같은데, 예. 괜찮아. <레이저> 이거, 나 혼자 못해 빠져야 돼, 빠져야 돼, 우리 빠져야 돼. 됐어, 됐 자, 비구 하나씩만 던져주세요. 안어요던져 괜히 저 구한다고 죽으면 그거 더큰스노블링 갑니다. 제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없어요. 없는데. 어, 거을다 먹었지. 어차피 가시 없어서. 어, 이럴 수 나이스. 흰색 확인하고 없는 음 사람. 있을 없긴 한데 흰색 확인하고 다그몇 펜의 그 부석 두개남았어 키랑도 두개 나왔어. 어, 두개어 네, 피아노, 노저 피아노. 오션 피아노? 피아노. 아, 얘 왼쪽으로 텔포하면 오른쪽으로. 오케이. 네. 지금 이거 태포. 네, 델포... 네. 일단은 그냥 진짜 질 욕심내지 말고 그냥 계속 피하기만 하세요. 레이저 그냥 어, 어, 이거 못 받아도 되니까. 환경, 환경, 환경. 이거 레이저 나올 때 약간 그 프레임이 좀 드랍이 심하네. 네, 저 그래서 저 그래픽 그래. 많이 낮추셔야 돼요. 아, 제가 어, 뭐, 돼요? 검은색 제가 어, 먹어볼게요. 근데 저... 한번 가면 흰색... 아, 못 먹었어, 나못 먹었어. 여기서. 에타에 있네? 타일, 이거, 이거, 아니, 이거, 오르트, 오르트, 오르트. 오르트, 오르트. 오르트, 오르트. 오르트, 오르트. 오르트, 오 저, 뭐, 뭐야? 거이이 아, 레이저. 레이저. <레이저> 오, 어, 어. Oh, thank you. I'm 이 o i n g to go. I'm g o i n 먹는 o go. I'm going to 거 o I'm going to go. I'm going to 어 o I'm going to go. I'm going to go. I'm 한 맞죠, 죠라님이 피라님. 아, 아, 아, 혹시 걸려실수 있나요? 내가 래라고이 아, 없는데? 쓸수 아, 채용. 있는데. 이죠? 쓸수있면쓸수 있어. 아, 오케이, 오케이. 저이속 지금 겁나 떨어져 가지고. 하하가 하향, 먹으라고? 아, 아니야, 아니야, 아, 형, 그냥, 아, 아, 그래. 그래. 검은색, 검은색. 한한이고그 검은색 떨어질 때한 번만 주세요 아, 네, 아 오케이. 주팩님이 주시는 걸로. 오, 왼쪽으로! 왼쪽으로! 내가, 내가 이렇게. 항상 타 풀릴 때는 그냥, 그냥 구방치기만 하세요. 오왼쪽 오른쪽 오른쪽! 하고하고 레이저 레이저, 레이저. 레이저, 레이저, 리저. 어. 와, 캐리지 같다, 그냥. 그래서 하면 피먹어 검은색, 검은색, 검은색. 검은색, 검은색, 검은색. 오케이, 나이스. 옆으로, 가시옆프로가시옆프로 어, 아, 오케이. 나이스. 이거 던져 드릴게요. 아, 뭐 같이 간다 나이스. 아, 너무 좀잘 샌전이지. 네, 네. 아, 야, 저 계속 계속 이게요 계속 이럴게요. 디버프 없애 달라고 할때제외하면다 제가 고정합니다. 서로로 보통 잘 되면 확인하세요. 말할 때. <S> <S> 그럼 검은색 아, 한명 아, 드셔도 돼요. 흰거 먹지 마흰거 먹지 마흰거 먹지 마이거 먹지 마 키라 말... 형. 오, 오, 오, 안 먹어 잡았어. 다시 옆으로 가시 옆으로. 나이스. 치코 던져드림. 던져왔어. 피토. 난 직군 좀 아껴야겠어. 한 명이 모두 다 직군 던지는게 됐 나도 가시게 네, 오른쪽으로 오른쪽 오른쪽. 네, 오른쪽. 피라 피를 켜. 피라 피를 라피고이라고 오른쪽. 오케이. 한번 더. 그.. 겁이 먹지 말고 오른쪽 텔포 오면 왼쪽으로 네, 이제 왼쪽으로 빠진 아, 아, 아, 네, 필드 다음에 벤처스 먹어 벤처스 먹으라고? 아 벤처스 먹어 벤처스 먹으 오른쪽 오른쪽 하고 피한 다음 여유 있을 때그 그, 그, 그, 여유로울 그, 때 여유로울 때 하세요 다시 다가 다시 넘어 레이저 레이저 험이허니 험이허아요 같이 어야겠다 코트라 이 와. 금 와. 고금 갈치 살야겠다 가시 옆에 붙어있지 아. 아, 그 아, 아, 그... 아막 조심. 떼세요떼세요비구 하나만 하나 넣어주고. 아니? 안 뜬다. 그냥 가시랑 겹치지 말고 그냥 완전 파이드로 빠질까요? 이렇게 깨졌다. 근데, 근데, 안 그냥 거구나. 가시 욕심부리지 말고 그냥 완전 어 사이드로 빠질게요. 빠지, 네. 어, 게 낫겠다, 안전하게. 왼쪽으로 빠지세요. 왼쪽, 왼쪽, 왼쪽, 왼쪽. 같이 다뭐 왼쪽, 왼쪽, 왼쪽, 야 돼. 이거 이거 이거. 면안 보러 나간다. 안 보러. 말했어. 안 보러 나가야 돼. 안 보러. 안보안먹네안러 나가야 돼. 못 나가는 사람들. 안 왼쪽으로, 왼쪽, 왼쪽. 뭐한다, 다나 검색 제가 먹어 네. 오른쪽, 어, 가지 어. 오른쪽 가지 어, 쪽으로 가세요, 오른쪽 가지 쪽으로 가세요. 지금, 지금, 지금. 네. 나이스. 야, 네, 중앙으로 들어가, 중앙으로 들어가. 아, 깼으면 안 돼. 오케이, 나이스. 아, 깼고. 이거는 깼지 말까? 그 아, 깼다. 오케이, 좋다, 괜 왼쪽, 왼쪽 검은색 제장 먹고. 왼쪽으로 검. 빠질게요, 왼쪽으로. 네. 어, 이정님 웬만하면 흰색 드세요, 예정님. 야, 게임 주면서도 너 어떻게 아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 절핏 왼쪽, 왼쪽. 이다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이거 보스가 한번더 하고 이제 올 거거든. 한 어. 보스 한번더 오, 오른쪽에 있습니다. 어, 아, 여기 위에 있을게 요 위에 있을게 아 내가 붙 때렸는데? 가시랑 가시랑 어, 가시랑 가시랑 내가 못 때려 맞으면 이거 쉐 잠깐만 아 숨어있다 아니야 이거 키에 숨어다아 받았어요? 키랑 빼야돼 그거 숨어 다 사람 빼야 돼. 어빼줘야 <목소리> 돼. 오이자어 들어와서 숨어있어 숨어있어 숨어 뽕뽕뽕뽕 질욕심 노노 질욕심 노노탐방이 때는 아, 아니, 어차피 네, 네, 딜로 네, 네, 150줄까지만 까면 그 빡딜 할수 있거든요? 타임이 있거든요? 음. 공정하지마세요 알겠어요 이고 다시는 그페랑두분험좀 어. 해보려고 했다가 뭐 아, 좀 왼쪽 왼쪽 왼쪽 하고 오늘 하지마 검색 제가 어, 한번 네, 볼게요. 네, 네, 오른쪽으로 네, 갑니다. 네. 다 오른쪽으로 갑니다. 밑에 있을게요 그냥. 택핵 아, 네, 네. 깔려 있습니다. 갈치 써 드릴까? 아니 아니 갈치 넣어 갈치는 초반에만 갈치는 초반에만. 차 비례라서 음. 오케이 깨졌어. 깨졌습다 음. 음. 왼쪽으로 피세요. 존나 피세요. 레이저 레이저. 음. 어 투피 핵 잠깐만 나 이거 차피하라고 으 후 음, 나이스. 확인해 주세요. 영 영역. 여기서 나왔어요. 야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이피피이이피 50cc 남asted, 50cc에.. 아, 50. 이59 나왔어. 5요신빠로 차니고 스킬 쓰지 마시고. 패턴을 봐주세요.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만차면다 오른쪽 오른쪽 오른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굳이 5초 안 가고 왜 왼쪽으로 가도 왼쪽 아오른쪽안 왼쪽 가도 이네요 어, 커밍 커밍 커밍 커밍 커게요 아, 이거. 음. 왼쪽 왼쪽 쭉 왼쪽 쭉 왼쪽. 아 먹었어. 아, 잠깐만. 나 어, 아, 뭐. 먹었는데 나 혼자라 서 아, 나 먹었어. 먹었네. 원데. 뭐 뺄거같데 여기 위치가 너무 애매해서 못깨나 이거. 아, 딱 내려가면 해서 아, 이거 아끼를 수없거안내려 버려야 돼. 버려야 돼. 그냥 가지만 수세요 가지만. 여기 거기 있으면 안 되는 리이 응, 거기서 죽는데, 응. 거기 있으면 안 돼. 삐거덕에 빠져 그냥, 거상해 어, 거기서 안주안주안주일단쿠바던드여기서 그러니까... 음. 절대 구속구 욕심 내지 마세요. 쓰죠, 마, 절대 구속아 눈이 있거든. 타오가는... 야, 누가 들어왔어? 들어간다? 나이 사람한테 하겠지안 된다, 음. 말했어. 어? 응. 네, 패스. 네, 패스. 아 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이 이거, 이 이거, 거 사기 때도 검은색 안 먹어도 저거 체력 안차냐 않나? 바로 나온다 바로 나다 이거. 뒷사기 때는 어, 그냥 앞에서기안 먹어도 됐 텐데. 뒷 고정이다. 고정이다. 고정이다, 고정이다. 위쪽에서, 위쪽에서. 아, 오케이, 고정. 오케이 가는 중 가는 중. 됐어, 왼쪽 맨 왼쪽 맨 왼쪽. 핵배 깔았어. 니니 허니 허니 허니 허니 허니. 허니, 허니. 음, 됐어. 오른쪽 존 오른쪽 존나 오른쪽. 레이저 레이저 레이저. 나와서 이거 하이 잡봤자 배워, 쪽왼오쪽부터 배, 배, 배, 배, 배, 배, 배, 배, 배, 배, 배, 배, 배, 까 배, 배, 배, 배, 배, 배, 배, 배, 배, 배, 배, 배, 왼쪽. 배, 배, 배, 배, 배, 배, 배, 배, 배, 배, 왼쪽 배, 배, 배, 배, 배, 배, 배, 배, 왼쪽 배, 배, 파기할 필요 없어, 진짜. 말했어. 어, 레이저, 레이저. 어. 파기하면 소매야. 알았어, 알았어. 잠깐만. 게 어떻게 뛰 게임이야, 이거지. 뗄수 있어, 소매. 파기 말하 이제. 급하게. 쉣, 그거, 어, 포크님. 어, 네네네. 어, 다 그거 흰색 가능? 네. 아니, 네. 검은색 가능? 어, 네, 네. 오케이. 더 같이 빨아야 된다, 다섯 개. 우리 숲밖에 없어. 급하게. 흰색 절대 먹지 마세요. 맨 위로 올라갑니다.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은데요? <웃음> 검은색 다도 먹은 <먹는>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생네 <생각없이 해영먹었네. 웃음> 아나아나아안전하게계세요 부판이 ㅎ ㅎ 매던아 오구야 어 코크님 코크님 아 이거 지져도 되가른쪽맨너른쪽맨너른쪽아 이거 그냥 그냥 이거 목목목목 포기 포기 아 버려 버려 버려 버려 버려 인생 먹은 이 없어 버려 포기하고 열로열로 가있어 우리 뽕뽕뽕 아니 아뽕이 아직 아직 아직 그냥 비고 빠질 빠질 수는 빠질 빨리자빨리자빨리자할수 있을까 할수 있을까 r d Hazard. h 까 내가 r d Hazard. Hazard, h a 이하 r d Hazard, h a 이 a r d Hazard. Hazard. Hazard. h a z a 지 d 네 a z a r d h 요 z a r d h a I don't want to do it. 괜찮아 o r 너무 많은데 r 이저레이저 레이저 레이저 e y told me that they found 이 t I just got n 아 t t 이 l d me. I'm not going to go t 어 the 직 o u s e 색 m not going 아 <doinble> 먹을 필요 없고 먹을 필요 없어팀 마트 팀 마트 먹어줄게 먹어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돼 빼라고 빼라고 붙어 있지 마세요 지 마세요 이 그거 팀 죽는다고 팀죽는 빼라고 아니 흰색 안 먹었어요 안먹었을빼 일단 그냥 식을 식어 빼세요 너무 박스로하지마 그냥 만야 만약 야약북님 다음 거 검은색 부탁저 겁나 드려요 지금 도박박스 왼쪽으로 확실한 것만 확실한 것만 도수 있습니다 도박수. 빼 아, 아, 빼. 그리고... 보고 딜하면 되니까. 지금 이제 빼야 될 것. 빼빼 빼. 빼빼 빼. 빼빼 빼야 돼. 음, 어, 맞아. 어, 개 느려 미친. 레이저. 레이저. 레이저 끝나고 그거 해야 돼. 이거 이거 이거 맞을래? 한쪽한 맞을래? 머물러 주세요. 오케 어디로? 키라야. 아, 저다다 흰색 어디로, 못 먹었는데. 어디로, 어디로, 어디로 못 먹었어? 응, 응. 어. 어,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죄송했지. 티라랑 매동이 무조건 흰색 만드세요, 무조건. 나도 흰색 먹으라고? 어, 너도 흰색 먹어. 포크이 어, 다음, 다음 거좀 좋다. 어. 어, 흰색 못 먹었어. 레이저. 레이저. 내가 흰색 먹지 말라고 하면 먹지 마. 아, 알았어, 잠깐만. 나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게 하고, 이이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 이렇게 하고, 이렇지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지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게 하고, 이렇고고 아, 이게게고 가는? 네, 고가네 <목소리도> <다음 목소리도> <검수님, 다음 검수님 목소리도> <구진님>. 네. 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님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이팅 상실. 상실. 이팅 화이팅. 화이이팅이팅 흰색이 왼쪽색이거든 어떻게 해야? 이탈탈탈탈거탈탈탈탈탈탈야둘 왼쪽 왼쪽 아 못겠다. 아까해찮택시깔아이니필 아, 아, 아, 집중. 이드 퍼져 퍼져 퍼져 레이저 레이저 레이저. 아무아 까미. 몇대 쓰죠 지금? 전 이베스. 퓨이면요아뽕뽕뽕 키라임. 아이고. 집중해 집중해 집중해. 괜찮아, 괜찮아. 자 이제부터 뭐... 죽을 일은 없음. 어 오케이 그냥 스킬 쓰지 말고 그냥 피해. 피해 이때 거무색 하나, 이때 거무색 하나. 야 거무색 건먹어저먹어저 먹어줘. 오케이, 나이스. 이 때만 거무색 먹는 거야, 한명 이럴 때막 먹어야 돼, 이럴 때. 기코 던져드림. 이거 넣었어. 기코랑 비교할 수, 굳이 겹칠 필요는 없습니다. 피, 피, 피, 피, 피, 피. 왼쪽, 왼쪽, 왼쪽, 피. 왼쪽, 왼쪽 피. 피해. 왼쪽에서 뽕뽕 나온다, 탐막 나온다, 탐막. 이 가운데 옵니다 가운데 탐막 끝났다 끝났다 한막 어. 끝났다 한번더한번더 와네 포어 어. 그대로 반복이 반복이야 제대로 가만있어 탐막하고 오른쪽 오면 도망가는 둘다한 목숨 사람 없지 지금 일단 오케이. 오케이 이제 도망가 오케이. 도망가 뭐든 포스 먼저 빠져 한 목숨 사람 없지? 오케이 다나 로데스야 나로데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레이저 레이저 레이저 피피피피 위에 위에 위에 존나 아프다 피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계속 위에 계속 위에 계속 위에 오케이 나이스 나온다? Yeah, 예. 예. 나왔어. 어, 아, 씨발. 너무 어다 고맙습니다. 괜찮괜찮아쪽에 괜찮아. 괜찮깰수 있어. 깰수 있어. 이거 이거 못 한다고 아니야. 괜찮아. 그냥 이동 속도가 높거든요. 제가 그냥 계속 고정할게요. 검은색. 아, 오케이. 이거터 패시고 오케이. 있으니까. 펜치도 케 깨니까 탭풀어 그러고, 오케이. 네. 펜치도 고어면 되니까. 오케이. 네. 어, 부클? 비하세요, 비하세요. 비하세하세요조심이일 일단 조심해. 다음에 지로 바로. 오케이. 파악이. 은색 제가 그냥 제 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다시 뒤, 다시 딜. 겁나 딜하는 거야. 바로 나올 수도 있다. 왼쪽에 있음, 왼쪽에 있음. 가운데 옵니다. 조심. 오른쪽으로 또 옵니다. 오른쪽 오면 도망. 오케이, 왼쪽으로. 나이스. 한번 더. 어, 내, 한데, 잠깐만, 내 네. 아, 내에서베 만들 때는데 베타가 왔는데. 메타가왔메타이 왔는데. 타는데가가 왔는데. 베타가 왔는데. 베타가 왔는데. 베타가 왔는왼쪽타왼쪽는데베타이 왔는데. 베타가 왔는데. 베타가 왔는데. 베타가 왔는데. 베타가 왔는데. 베타가 왔는데. 베타가 왔는데. 베타가 왔는데. 가 왔는데. 베타가 왔는이베가왔는만 베타가 왔는데. 베타가 왔는만 베타가 왔가왔는가 왔는데. 베가 이거 반대로 반대로 봉봉이다 이거. 아니 내 뭐야 왜이나 봐. 우리 위치가 꼬여서 그래. 오른쪽으로 가세요. 뒤기다려지기다려지기다 네? 디라지 아, 계속 스캐쳐 때붙으시면 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디라지마. 왼쪽에 디라지마. 있어. 디라지마. 왼쪽 한 마. 공봉포저깜이 거기 고 지금. 아니 좀 뒤에 슬슬. 아들 봐 봐. 지금 맞아. 빠져. 빠져. 아기 검은색 됐네요 응. 다시 왼쪽 쪽으로 와주세요. 좋아요. 갑자기. 어, 됐됐됐가지고충잘와 <웃음> 아, 아, 아, 아 그러검은색 검은색. 아, 좋아요. 밑로 밑으로 밑으로 밑으로 밑으로 밑으로, 밑으로, 밑으로 밑으로 밑으로 밑으로 밑으로 오케이. 기구 던져드리겠습니다. 핵핵 깔려있습니다하이고 그거 먹어 그거 먹어. 거 먹어, 먹어 뭐 뭐냐 그거 먹어. 천연에 선연, 먹어. 없어 천연에 먹어. 네 나이스. 레이저 레이저. 영비하 아니 나이 글씨 5 0 50불더라며 5 0불더아 괜찮아 괜찮아 이제 이, 이제 이제 이 거야. 어, 구속구 나오면 제가 먹어야까 포크 무 아니 몇불로? 네 1무 1무 1무 1무 1무 1무 1 아, 어, 노데스라서 그냥 제가 뒤져도 됩니다 아 네네 오케오케 센츄 무조건 그냥 이제 몸멍 했어 센츄 들어가 센츄 들어가 그냥 응리 음. 해야돼 그러니까 빨리 그러니까 해야돼 빠지고 밑으로 빠져 밑으로 그냥 축하하 밑으로 그냥 진짜 그냥 피차도 그냥. 되니까 구속구로 너무 너무 그냥 왼쪽으로 그래. 빼고 그냥 왼쪽으로 빼 왼쪽 빼도 돼 왼쪽 빼도 돼, 왼쪽 빼도 돼 그냥 여기서 여기 있으 안맞거든 요 아, 다 아, 음. 꺼미 꺼미 왼쪽 왼쪽 야꺼미 왼쪽 왼쪽 비켜 비켜 비켜 왼쪽 밑, 왼쪽 밑, 왼쪽 밑. 아이고 레이저 임, 아, 레이저. 괜찮아, 테클 있어. 비구만 던져도. 이거는. 아, 어딜? 어, 아, 아, 검색, 그치, 검색, 그치, 검색, 그치, 그치, 검색. 그치, 그치, 그치. 먹어, 먹어. 어, 아니, 먹지 마 먹어, 먹어, 먹어, 먹어, 하나, 하나, 하나 먹어야지, 하나 먹어야지, 한명먹어야지 먹어야지. 어. 팀을 좀 주실래요? 몇 편입? 안 주시나? 나, 나 죽는데 이러면, 어머, 시발. 됐다. 아, 팀을. 왜왜야왜왜 왜구니? 아니. 왜? 리왜사람지 우리 한왜사람왜한가 사람들, 사냐들 우리 한국 사람들, 우없어국는데 그냥 바로 그사 어? 들 우리 사람데아이클리 한국 사와아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 한사았들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 그냥 사 몰라 우리 한국 사사이들 우리 한국 사람 몰라 몰라 국 사람들, 우리 한리소리소리한리 뭐 배포트 배포트 피해 آ냐, 아니야, 아니야. 피해 피해 아 i 아 r r e Pierre, p i 바 r r e p i e 어 r e p 오 e r r e Pierre, Pierre, Pierre, Pierre, Pierre, Pierre, Pierre, p i 고 r r e Pierre, Pierre, p i e 집중 e Pierre, Pierre, p i e r 괜찮아요 오케이 레이저 레이저 중간에 나 오케이 오케이. 어살나 어, 살람살람 사람. 하아 하나 게요 아. 요 버려 버려 보내. 보내. 보내. 보내. 집중. 집중. 집중. 집중. 다시 끼세요. 다시 왼쪽으로 빠지다. 음. 제발 집중. 제발 집중. 제발 집중. 제발 음. 집중. 제발 왼쪽으로. 오케이. 직상히. 직상히. 검은색 뜨시고 <목소리도> 어, 먹고 한 장만 먹고, 먹고, 먹고 같이 쪽으로 붙으세요. 아, 어, 같이 진행하세요. 심운, 심운, 심운. 적응 먹고. 집중 제발. 심운. 말하고 안 했어요, 심 네, 저목이에요 절대 못 먹어요. 막목이라 절대 먹으면 안 돼, 이거. 음. 차라리 내 뭐, 차라리 내오먹게나 두목 니다 오른쪽, 오른쪽. 왼 이목이야? 오른쪽. 내 타이목? 그러면 스 왼쪽, 왼쪽, 왼쪽. 코크는 절대 코크랑 메코크랑 메모 절대 없지맞 피해, 어... 피해, 피해. 나랑 메타 중에서 먹었을 때 멋있잖아. 셀시 못 먹는데 말하면.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으이, 나온다. 준비, 나온다. 나왔어. 너랑... 왼쪽 석으로 와줘. 오케이. 핵빛 깔았어요. 됐다. 나이스. 네. 그럼 구석구, 킹군만 먹은 사람만 때릴 수 있어서 못 먹으면 이쪽으로 오지 마세요. 아, 네네. 음. 아, 그래서 네. 약간 시간이 안된 것 같구나. 네네. 신생을 꼭 무조건 먹어야 돼요. 아... 음. 그거못 때려줘. 아, 괜찮아요. 모를 수도 있지. 아, 모를 수 있어, 괜찮아. 음. 아, 나 오늘, 야, 나 오늘 여기까지 하고 거야. 어, 사이드, 하고. 사이드. 도망쳐, 어, 어, 왼쪽에 잘하고, 있어요. 어오잘수 있어. 있다. 파이팅. 어, 고 어, 얘기해. 자 어, 내가 천천히 내려야 돼. 상관없어. 지 말자. 오른쪽 오면 왼쪽으로 오고, 왼쪽. 아홉 음, 줄남왔어요 천천히 하세요. 고정에다가, 메타 니오베사타니오 아무튼 그래서. 제가 먹을게요. 왼쪽 가시 깨고 있으세요. 배달 갑니다. 오른쪽 가시 쪽. 오케이. 나이스. 개 쳐줄 수 있어. 9가 없어 나 괜찮아요? 아안한거한 거다 있어봐도 좋을까? 나이막이라 말해 막이라이 아니 유치 선생님이야 나웃 찾기 힘들어 나 아니 <웃음> 막이라 할게 제먹인코인코 왼쪽 미, 아, 오른쪽 미, 오른쪽 미. 확인. 오케이. <웃음> 메탈, 메탈 켰다. 끄지 마, 하지. 메탈 킬때말좀해주요 어, 오케이, 컷, 컷, 컷, 컷. <웃음> 한, 오른쪽에서 대기, 오른쪽에서 대기. 그래도 어, 같이 욕심 부릴 필요 없어요. 착상이 나올 때 그냥 옆에 붙어드릴 테니까 그때 가지 좀만 쓰세요 오케이. 왼쪽으로. 천천히 채턴 보고 들어갈 거야. 대준 남았습니다 피하세요. 말스어 페트 보고질,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안녕하세요. 뭐더 피하세요. 아이스, 아이스, 아이스, 아이스. 어, 자, 나, 피하세요. 레이저. 오 어, 잠깐만. 잠깐 올라가세요. 오케이. 음, 이제 안전하게 다150 줄이에요 이제. 보고질 나온 뜰 나온다. 아, 말했어, 좀 나온다. 좀씩 나온다. 말했어. 준비. 아 150, 150, 150 줄이다 우리 이제. 검색저 혼자 먹을, 저 혼자 먹을. 원대 밑에 강력, 갑니다. 강배 강대 먹, 강배 먹고 력밥 먹고 지금 메탄 임인색 드렸어요. 다음부터 이제 1 5 0줄이요그 힘은 아, 아직 줄남았1줄입니다 150줄, 150줄. 오도 다시 해줘야 돼. 오 바꿔야지. 아, 암전되면 아. 오도 해주패 네. 보고 들 다시 좀야겠다 암전 효과가 뭐였죠? 암전, 암전. 아, 그안돼안돼 효과 뭐야안거안거안돼안전안돼안어안가안돼안이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가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거돼안야안는거돼안돼안돼거돼안이안돼안고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 지금 안돼안돼 지금 지금 안돼 지금 지금 지금 지금. 가돼안가지돼가돼안가안돼안돼안 어디가 안돼안돼안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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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 d 이저 레이저, 레이저. 바로, 이거 고갈 거야. 아, 아파파라고 아파. 그냥 아, 원 아. 받으면 돼. 보스 때리러 갑시다. 보스 때리러 갑시다. 보스한테가 붙어지고 태피가 뭐라고 이거도. 지 마. 아아 다시 임이 어디? 타이 포선 먹게 이 뭐,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무한 먹. 오른쪽으로 조나 뛰세요. 오른쪽으로 조나 뛰세요. 같이 쪽으로 붙으세요. 이거 무한 먹 이거. 이거 무한 먹 이거. 다 이거. 어, 네. 뭐, 그, 어, 어. 쉬워 여기. 여기부터부터는 진짜 쉬워요. 그냥 7 네. 번만 더하면 돼. 고 아, 아, 아 예. 더 들어 말 들어야 돼말말 들어야 돼 뿌셔 먹다가. <불리> 아, 이거 뿌셔 이거 뿌셔 이거 뿌셔. 혹시 조금 아, 색 가능하신 분. 제가 아, 아, 가능? 아. 아. 네, 뭐? 아 키르님 가능? 키르님 가능? 뭐뭐 뭐. 암전안니다 아직 아직 가지마 가지 가지마 가요아문 질문 질문. 가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가지가지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가 가지마 가 가지마 지지 포션 먹으면서! 포션 먹으면서 빠져! 방금 죽어?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o t s u 이 e Okay, you can't go. o k 이 y you h a 이거 this. You a 먹 e one of the people. Yeah, okay, okay, okay. Okay, okay, 이 k a 오케이 오케이, 오이거빠이빠 a j o 레이저 레이저 r 이 j o r Rajor. Rajor, r a j o 어 Rajor, a j o a j o r Rajor. Rajor, r 던져 o r Rajor, r 던졌어 r Rajor, Rajor. r a j o a j o r Rajor, 나 검도 줄래요다돌가거든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아 오케이, 던졌 빠져주세요, 빠, 빠주세요. 그, 그 흰색들을 빠져주 흰색들을 빠고 너무 많이 오는 <웃음> <번. 너무> <웃음> 것 같은데? 강대 바꾸사라, 빨 바꾸세요. 대 강대, 강대. 확인하세요, 강대. 네, 이제 검은색 감 네, 검색 이제 쪽 오른쪽 대기. 안전입니다, 오른쪽 대기. 야, 대기, 대기, 대기 그냥. 빠질 때빠져에 집중, 매페. 매페. 랑다 이거 넘기면 끝났다 진짜 아직 되기, 아직 되기 아직 오른쪽 왔을 해야. 때 갈아야지, 갈아야지 덜 어. 때리면 활되지마 오른쪽 오고서 조금 기다려도 됩니다 여기있어 여기 여기 죽겠어 난 죽어 괜찮아 맞아. 지금, 지금, 네,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오케이 지금 오케이? 오케이? 인지 음, 인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잠깐만, 목 집중 오케이, 다만, 오케이. 다만, 예. 오케이. 또, 또 이제. 또, 꼬부색 꼬부색, 꼬이색 예. 센츠 고정이다, 확인 고수 택파 할거야, 고수 택파 할거야 아, 그피피피 피, 피, 피, 피, 피, 어, 피, 피, 피, 피. 피피 o Possamoko, Possamoko, Ata. Come, come, come, come, come, come, come, come, come, c o 아 e come, come, come, c o m 집중. o m e come, come, come, come, come, c 이 m e come, come, c o m 이 또 하나, 하나, 하 하나, 맞은 하나, 하나, 맞 하나, 맞, 하나, 맞나 하나, 맞, 하나, 맞, 하나, 하 하나, 맞,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 하나, 하나, 하나, 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나 하나, 하나, 하 하나, 지금 좋아, 오히려. 그거 예, 검은색 구속구 내려올 때 위치 브리핑 가능하면 좀 해주세요. 뭐라고 들어사지 검은색 그거 구속구 떨어질 때그 위치 브리핑 좀 해줘. 그러니까 네. 옆에 네. 어, 완전 사이드에 있으면 안 보여서 어딘지 몰라. 웬만한 가운데 있으면 빔 웬만하면. 아, 오케이 오케이. 혹시 이거 와리가리할때 그거 내가 못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가운데 브리핑 좀 해줘. 아직 아직 딸지마 여기 있어 여기. 허니이 먹어. 지금 허니이 먹어. 바로 갈 필요 없어. 스텝한다 바로 필요 없어. 오. 천천히 가. 천천히. 어, 오케이.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아, 어, 부족한... 이제 이겼다. 보고 있할 거야. 어? 셀프 아, 보고 있길 할 거야. 셀 야. 셀프 가운데로 가. 셀프 가운데로 가. 가. 뭐해. 셀운데로가 지금. 보고 있어. 보고 있어. 보고 있어. 오케이, 오케이. 오른쪽 밑. 오른쪽 밑. 택밀 관려 있음. 어 잠깐만요. 다시 빨아야겠다. 이거 어, 뭐야. 판다, 이거. 레이저, 레이저. 괜찮아, 이거 부수고 빡딜 하면 돼, 괜찮아. 빡딜하는데, 빡딜 위치 좋아, 위치 좋아. 이렇게 빡딜에 택배 깔려있어. 아, 안 아파, 뚫지 마. 파이팅깰수 있어, 지칭만 하면 돼, 우 피쿠도 던졌어. 안 왔을 거야. 신나간다, 신나간다. 스타기 나온다, 확인. 확인해야 돼, 스타기 확인. 있지. 나왔다. 야 버금 다시 쪽으로 갈게 다시 오른쪽 다시 오른쪽 배타, 어, 가시겠어 가시겠어 천천히 하자고 빼빼빼빼빼빼 아빠 세고 지라프라 지라프 우리 가운데 는거 이거 일 원저 다시 주실래요? done. I'm 전아 n e i 지금 o n 한 I'm 그냥 n e i 안전 o 는다 I'm 하 o 여기 I'm done. i 많이 안 n 아 여기가 제일 안 i 아 done. 이 m d o 먹고 진패, 진패, 진패, 아, 오케이, 진패. 진패. 진패. 지금 d 지금 e I'm done. I'm done. I'm done. I'm done. I'm done. I'm 고 o 치 e I'm done. I'm 구슬 빼고, 구슬 빼고. 왼쪽 확인해야 돼, 범태. 아, uh... 온다, 우리. 딜하지 마, 딜하지 마, 가야 돼, 우리. 오케이, 오케이, okay. 오케이. 간다, 간다, 왼쪽 간다. 왼쪽 밑, 왼쪽 밑. 확인. 택배 깔려있음, 비구도 던어줬음나개제 폐쇄. 다 어, 레이저. 됐 오케이, 오케이. 붙어, 붙어, 붙어, 붙어. 택배 깔 거야, 붙어. 혼 앞에 지금이야. 피라는 레이저 나오자마자 인피니티 스라이 뺏기지 마. 어. 비구도 던졌어. 디디이스 아, 추가했으면 돌아다니면서 다 맞으니까 쓰지마아 어, 이거 체인지 없 엄청 좋아 아, 네, 아, 응. 혹시 다음 그거 검색 가능? 그야나나나 먹을게 아, 네. 나 흰색 한번 받아야들 다음에 내가 먹을게 오케이, 네, 나 먹을게. 나, 나 내가 먹을게, 오케이. 메타 이기스 그... 메타 이기스 하핵 괜찮은데? 아 그러면 잠깐만 누가 먹어야 되지? 아, 아 내가 먹을게 어 낙서 2개야 아, 네. 내가 먹을게 아니 아니 아, 한 아, 번은 진짜. 한 번은 괜찮을 것같아한 번은 괜찮을 것같아어 아, 이미 한번더 먹었어. 그래. 어 내가 한번더 먹을게. 한번더 먹고 맵하의 메이저 나올 때딱 소자를 채면 돼. 맞나요? 화 필요 없어, 그렇 아, 아. 어, 아, 지금. 기 던지고 열로 기포 쪽으로 모이세요. 오른쪽 쪽 오른쪽. 심영 쿠던 바로 주세요. 할수 있어. 받았어. 심영 받았어. 하면 하면. 일단 숨차기 숨하게 급하게 하지 마. 급하게 너무 급해지 지금. 너무 크게 지금 내 손님. 침착해 지금 시작하지않 시작해. 지금 지 맞아. 급하하면지는 거야. 해 지금 시작해. 지금 시작해. 지금 시작해. 지금 시작해. 지금 시작해. 지마 시작해. 지금 시작해. 지운데작해지 가운데. 해 지금 시작해. 지금 다작해다데 시작해. 나금 시작해. 지금 야작해 지금 시작해. 돼? 금 시작해. 지금 시작해. 지금 시작해. 지금 시 배를 빛고 다 깔려있어. 아 어, 나이스. 오케이 나30다 찼어. 그 다음 앰스 해줘야 돼. 레가필 깔려있어. 뚫지마어버렸어죽어어죽어 나이스 시몬 허니허니 먹어. 허니허니 허니허니. 포션 없으면 은 뒤로 빠졌어, 레이저 페이 그냥. 나 레이저. 아, 식탁이 식이식 아, 아, 아, 아. 그래. 와, 그 어, 가지 쪽 좀. 왼으로 가. 가지 와쪽 가지 가지 쪽 왼쪽. 으로 왼쪽. 가지 왼쪽. 가지 왼쪽. 가지 왼쪽. 가지 왼쪽. 가지 왼쪽. 가지 왼쪽. 가지 가 가지 가 가지 이다하이 네, 탔습니까? 포추, 네, 네. 오케이. 하이기 지나 먹기, 나먹게다이기 어, 먹, 먹기 해주세요. 나 먹을게. 나 먹을게 어, 아, 먹, 응, 자, 이거 먹으면 뭐한번 먹기? 나 먹기. 나저 여기서 안전할 때, 저 여기서 밖에 못 튀거든요, 하이 그래서 네 네네네. 유지를 해주세요. 겠다 레이저께 못 튀는 소리. 오케이. 지금 신고 주시면 됩니다. 오, 잘하셨어요 나이스. 확인하고, 태포가 오면 천천히. 오케이, 지금. 아이스 좋아요 어, 어, 야, 어, 야 먹을게 다 먹을게 다 어? 먹을게 야먹을 오케이 오케이 주망 주망 주망 부시는 분 주망 킬킬킬킬킬킬빼빼아 여기가 파라겠구 레이저 레이저 지금 아, 해, <웃음> 지금 킬해퀴도 <웃음> 던졌어 그래, 박, 그래. 포션 아끼면서서 근데 그래도 내가 살아남을 포션 있어야 돼. 나안 나, 나, 나, 네, 나. 이거 이한 달에 두고 나올 것 같은데 나왜 죽었냐? 나왜 죽었냐? 두고 나온다. 두고 나온다. 안 나오네? 잘 넘는데? 한점한점 오른쪽으로 오른쪽 기억하셈 다음 라인. 근데 메타 하이가 없어. 메타 하이 없어. 아, 같아, 내가 먹을게 내가 먹을게. 와, 나야, 아니, 제가 할수 아, 나통신서도 플레이 할수 있어. 어. 아, 오케이. 어. 어 오케이. 믿고 이팅 가지, 가지, 가지. 쉬울, 쉬울 줄알고 헌현이 먹고. 응. 지금. 아, 지금, 아, 지금 갑시다. 가운데 있습니다. 옳지, 파이팅 오케이. 응? 저 올까, 미리? 아이다 우와 오늘, 오늘, 오늘, 오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오늘,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비비비비오오오 네, 왼쪽 좋나 왼쪽 존나 왼쪽 살필 없어. 이 없어. 아낄 수 있어. 빼뼈뼈나왜나 존나 빼, 존나 빼, 지금이야, 빼 존나 빼오케이 빼, 빼, 빼. 빼. 나이스, 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존나 잘했어. 존나 아. 잘했어. 비원스 킹. 비원스 킹. 나이스. 여기로 뭐야? 여기로 뭐야? 여기로 뭐야? 안보러 빠지면 돼. 급하게 지마 다시 넣어. 랑 앞으로 하행 몇초? 하행 몇초? 메타님 하행 몇초? 저 10초. 빼빼빼 지금 빼. 지금 빼. 메타 메타 메타. 하긴 피 하긴. 여기 내가 먹는가 다음 레이저. 내가 하행있으면아 다음 레이저 다음 레이저 다음 레이저 다음 레이저. 아까 여기서 쓰다가 죽데는데 피해, 피해 피해. 탐 나온다. 예 아, 빨리 빨리. 다음 레이저 다음 레이저. 내가 최대한 내가 맞을게. 계속. 역실해질 때까지. 도 던졌어. 네, 나올 거같았어다 이렇게 갈아 내가 할 테니까 뭐. 걱정하지 마세요. 네, 한번더니다지깐만나지 거. 네, 아, 이래. 어, 만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잠깐만 좀좀 대. 치시면 일단 그냥 내가 고 <놀라> 다시 쪽으로 갑니다. 아, 뭐. 안전하게 갑시다 안전하게. 뭐 거. 어, 비가 타는 다고 때는 뭐야? I w 거 l l be quite under assume only to have already known. I want to go to the open. I want to go to the open. I want to go to the o p 응. 반대쪽에서는 아까 어 대식이로 빠지 대식이로 빠져 와와 미친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진짜 사랑해 요오오오오아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이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웃음> 아 뭐야 왜안나아 이거 근데 뭐할 수록 안아 이거 그러면은 그 그래, 그래, 어, 그냥 그래, 그냥 뭐야, 계속해. 그래, 3 0 그냥 조난 시만 패면 돼. 어, 계속 어, 던져 그래. 드릴 테니까. 험난이 험난이 험난이. 됐어. 밑에 밑에 지금 나왔네. 까까지 할게 계속. 어, 네. 안 해도 되겠다. 나올 수 나올 것 같은데 이거 잠깐만.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른쪽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쪽 오, 오, 눈이 오, 오, 오, 오, 케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아 오, 오, 오, 오, 케이 오, 이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먹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다기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케이 오, 오, 오, 오, 좋아요. 아, 나 맞았다. 이랬어요. 나, 네, 나 맞았어나맞 이거. 나 왜? 나 맞는다, 아, 아니야 그냥, 제가, 내가, 내가 계속 맞을 테니까 아 그냥 진행해. 이십 풀이야. 아, 저 흰색 보여야 된다. 아, 아, 나못 보아. 아, 됐어. 미캉, 미캉, 운캉 미캉, 미. 빠지 빠지세요, 빠지세요.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랩 해. 이거, 이거 흰 풀이 안 나오는데요? 그거 아, 그 괜찮아. 아니 안 나오는 것 같아요. Ah, 이거 저거 즉박키만행구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어? 안다 안다 안다. 거무세. 거무세. 거무세. 조카야. 먹었어. 꼴우 쏙쏙 갈게. 빚고 던져줄게. 나도 존나 때릴 수 있어. 나도 평타 세. 나도 평타 세. 나도 택도 뽑았다고? 나이스. 나도 평타 세라고 됐다 됐다 됐다. 다다 집중만 하면 이 우리 학 조금만 조금만 거의 다 왔어. 왔어, 다, 왔어 진짜. 진짜 다 왔어 진짜. 다 왔어 어, 진짜. 가가 어, 아직 아직, 아직, 아직. 아직, 아직 지금, 지금 지금 가가 뛰어 넘어. 오케이. 한개 아무가 아, 지 알아서 대하세요. 야, 알아서 대하세요. 요어 레이저. 레이저.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어어 지금 지금. 어 지금 지금. 기로 어, 갔어. 이거 끝낼 수 있어. 끝낼 수 있어. 아 이거 아, 할수어할수 있어. 이거 키네. 키네. 조만죠. 조조만조금만조금만조금조금조금만조금만 고생했고생했 수고했다, 수고했다, 진짜. 아. 와, 깼다. 아. 와, 지금 비어비겼 아, <웃음> 아 비겼 까먹었어. 아.